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컨텐츠죠 바로 SCP 몰아보기 하하하 여러분도 또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또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코봉이와 함께 재밌게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러면 SCP 몰아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크다 아저씨 여기 어디에요? 코봉아 여기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격리시켜놓고 연구하는 SCP 연구소란다. 여기가 어, SCP 연구소입니다.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이유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빵빵빵빵빵. 너무 좋다, 코봉의 등. 아, 정말 고민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 아니 저흰 아이... 지금부터 자 개쵸, 드디어 코봉이가, 코봉이가 등장합니다. 알겠습니까? 개쩌 사나이이래요 뛰어 뛰어. 우리 할머니가 너무나잘 뛰겠다 하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투죠 여러분 자 다음 훈련은 개능력 훈련입니다 자, 나는 언제 응가를 했을까요? 아이 뭐야 저게 그걸 진짜 어떻게 알아 너 인성 문제 있어 근데 강아지랑 얘기를 하는 코봉이를 보는 아저씨예요 저 아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죽여치겠어. <웃음> <드렸어 드렸어 웃음> 동물과 대화하는 능력을 본 우리 SCP 연구소의 재단에 있는 아저씨죠. <웃음> 우리 아빠예요. 여기 혹시 코봉이 네집 맞습니까? <웃음> 저 보안이 코봉이 아버님 같으신데 잠시 코봉이를 좀 만나 우리 아빠는 말보다는 무습으로 <웃음> <웃음> 말씀을 <웃음> 하실게요. <하시지요>. 코봉아, 데려와라. <웃음> 다아시죠 <웃음> 여러분. 나는 SCP 비밀재단 특수요원이란다 SCP 비밀재단 특수요원이 코봉의 능력을 알아본거죠 여러분 자이 순간이 어... 코봉이가 SCP 제가 특수요원이 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와 여기 진짜 크다 아저씨 여기 어디에요? 코봉아 여기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격리시켜놓고 연구하는 SCP 연구소란다 우와 근데 아저씨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코봉아 잠시 아저씨 따라올래? 자 네. 과연 코복이는 아,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잠깐! 아, 들어가려면 암호를 먼저 대십시오! 암호를 대라고? 머시 베놈! 머시 베놈? 어? <웃음> 이거 래퍼인데? 어. 쇼미더머니 래퍼잖아 아, 머시 베놈 뭐였지? 아 암호를 까먹은데 아 기억이 나진 않아 아 뭐였지 머시 베놈 머시 베놈 여기서 코복이의 아, 센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옵니 아, 으이구 응? 아저씨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그래 그래 주겠니? 과연 어떻게 할까요? 비트! 비트! <웃음> 저 어깨 진짜 웃기죠? <웃음> 같이 춤을 춰요 셋이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난 진짜 몰라요 동시롱시부롱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아무나 몰라요 아우 고봉룸 두두둥장 저 때는 저게 이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시배롱 다 아시죠? <웃음> 고봉아 너에게 보여 줄게 있단다. 자, 예? 여러분 여기서 코봉이가 첫 SCP를 보게 예? 됩니다. 그 예? SCP는 바로 096. 저저 뭐예요? 주 사람들은. 코봉아. 저 친구들은 SCP 096이라고 부른단다. 어, 무섭다. 예? 아직도 봐도 무서워요, 096. 저번에 코봉이가 강아지와 산책하는 걸본 적이 있단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더군. 맞아요, 맞아요. 아, 어, 우리 개요. 아저씨는 그때 알았지. 뭘 혹시라도 우리 코봉이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저생물체들가 대화를 나눈다면 엄청난 <웃음> 어, 정보를 가져다주지 않을까? 역시 믿습니다. 아저씨는 <웃음> 제대로 보셨네요. 저 그런 능력 없는데요. <웃음> 어, 뭐야? 왜 <웃음> 없거든요. 아저씨가 맞단 말이야. 코봉아, 아저씨가 또뭐 보여 줄게 있단다. 아저씨를 잠깐 따라오겠니? 네. 와. 자, 뭘 어, 보여 주신다는 거죠? 엄청 크다. 오! 오, 오 이거 봐. 이거 피 아니에요? 역시 아, SCP 자, 재단은 꼬마. 연구소는 정말 위험하니까. 무서운 어, 정신 곳이에요. 정신 똑바로 례한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카드 키를. 자, 과연 누구를 만나러 가는 자, 걸까요? 따라오려. 네. 오, 피 어, 무서워. 어, 뭐 하는 데지, 여기? 오, 무서워요, 아저씨. 자, 따라오렴. 고봉아, 너무 떨지 오오. 마. 너무 떨지 마. 자. 고봉아 어? 고봉아 바로 이 녀석이야 그 친구 바로 샤이가이 아까 봤던 공구력이네요 대화가 가능해 보이는 SCP 생물체중기 하나지 근데 이곳으로 왜 데려온 걸까요 겁이 많은 녀석이라 샤이가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그래서 숨어서 혼잣말만 하고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야 <웃음> 무서워. 혹시 가까이 가봐도 되나요 여러분 어? 공구력이 아, 네. 말하는, 말하는 거 보셨어요? 저희 코버월드에서만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쫓차가 어, 무서워 무서워 서도 없이 찢어버린단다 맞아요 <웃음> 어? 아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그래서 말이다 코봉아 너의 그 특유의 그 교감을 아니전 그런 능력 없다니까 그러니까 <웃음> 무서우니까 어떻게 어? 그렇게 아저씨, 교감 가지고 뭘 하라고 한 거야 진짜 제가 코순이랑 숨바꼭질 할때 코수리가 눈을 가리고 있으면 저런... 여기서 중단하네. 코봉이에 아주 번뜩이는 아이들가 나옵니다. 하니까요? 눈 가리고 공구력을 예. 보겠단 예. 얘기예요. 아... 그런 방법이... 놀래긴 아저씨는 어, 뭐뭘 놀래 그런 거야. 눈 가릴 거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안대라던가 안대라던가 안대라던가요. <웃음> 아, 안대 갖고 오세요 아, 아저씨, 아저씨 안대를... 네? 역시 코봉이는 센스쟁이. 자, 코봉아. 다 됐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저씨. 어정 말이니? 네. 앞으로 한 발. 앞으로요? 뭐하실라고요 왼쪽으로 두 발. 왼쪽으로, 왼쪽으로? 두 발. 아, 뭐 그냥, 하려고 아저씨? 오른쪽으로 두 발. 안 돼, 코봉아. 두... 아! 아 <웃음> 뭐해 아저씨. <웃음> 아이 뭐 장난치고 그래, 아저씨 진짜. 아뭐해 <웃음> 아, 진짜. 다음에 아저씨 또 눈가리게 해줄 거야. 있어. 어, 알았다, 코봉아. 앞으로 두 발. 하나, 둘. 자, 이제 드디어 코봉. 코봉이가 자, SCP-096을 네, 만나러 가는 순간입니다 반갑게요. 코봉이는 무사할까요 여러분? 어? 자! 디저 코봉이가 096을 만났습니다 자 다음화는 코봉이가 096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공구력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커봉월드식으로 공구력을 좀 귀엽게 사랑스럽게 좀 만들어봤어요 아 여기있나? 여기 여기여기 아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야공부용아 소리 좀 질러봐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어? <웃음> 공부용 목소리가 아, 여러분 좀 다소 아, 할아버지스럽나요? <웃음> 아이 진짜! 형 내가 너한테 갈게 자자자 자. 자, 왔어 자 여기 있지? 아 여기 아니 거기 아, 말고 아이 진짜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아이 아, 진짜 코보이 장난치는 거야 진짜 맞아. 답답해 아, 진짜. <웃음> 아, 여기 있잖아. 어, 만져진다. 여기 있다. 어, 방금 공구류 나코봉이고 그래, 너 근데 진짜 안보이는거 맞구나. 아이, 당연히 안 당연히 안, 안 보여야지. 눈이 보이면 너가 보임.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이구, 코봉아, 지금 기회야. 어서 질문을 해봐. 일단 앉아서 놀자. 야, 공구류가 나 진짜 궁금한 자,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했던 공구류왜 눈을 보면 사람들을 해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웃음> 그게 말이지 사람들은 나를 보면 다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 당연하지 무서우니까 내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야 네 얼굴 봐봐 어, 얼마나 무서운데 어, 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 거아니지아 이유가 못생겨서 그런다고? <웃음> <웃음> 그런 것도 없지만. 여러분도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뭐라 여러분 어때요? 공구류? 음... 무섭긴 그러니까, 하지만 맞아, 맞아, 불쌍하지 나잖아. 않아요? 마음상처받았대이 <웃음> <웃음> <이상해. 아니>, <웃음> 어떻게 생겼길 다들 그러는 거야?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이게 안돼주 잠깐 벗어봐야겠다 야 잠깐만.. 자! 마! <웃음> <웃음> 야 진짜.. <웃음> 야 공구리 미안한데 너 진짜 더럽게 못 생겼다 못생겨도 그럼 안 되지! 안 빨리 빠져 나와! 큰일 났어! 얼굴 봤어? 나 못. <웃음> 여러분 공구리가 화가 났어요. 코봉이 <웃음> 빨리 나와! 어? 빨리 나와! 아,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또 진짜 못 생겨서. <웃음> 아니지 웃을때아 아니야 빨리 나와 코봉아! <웃음> 빨리 밖으로 나와. 알겠어요. <웃음> 허허 어. 들어가야겠다. 아, 화가 난 공구류, 어 물을 부수고, 어, 사람들을 해치나봐요. 어, 아니야 아니요, 아저씨! 어떻게 된 거지? 어 어떻게 된 거야, 아저씨? 어, 어 아저씨! 아. 어떻게 아저씨. 여러분 아저씨가 당했어요? 아저씨 어떻게요? 고봉아, 내가 너를. 주려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어,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 공구력이 저 정도로 못생겼을 줄 몰랐어요 내가 왜 안대를 벗었을까 고봉아 씨는 아까 내가 알아낸 정보에 대해 떠오른 게 하나 있던데 어. 어, 그게 뭔데요 어, 그게 뭔데 아저씨 그, 그건 그, 그거 어. 아저씨 아저씨가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어, 아니네 연구소 제일 끝에 있는 방으로 가도록 하자. 뭐야 저 아저씨 진짜 어, 안 들었네요. 어. 어 그러니까 아무튼 구봉아 그 방에 꼭 가야 한다. 자 여러분 S.C.P 공구려고 가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열쇠를 가지고 방... 마지막 끝 방으로 가면 된대요. 어... 자 어떤 방법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꼭 살아남으세요. <웃음> 그구 막는 방법 그방그 그 방을 가야 되는데 그, 그 방에 과연 그 뭐가 있을까요? 만날 화가 난 공구류기 어 포린들을 다 해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공구류. 아이 어. <웃음> 아, 아저씨 아직도 춤추고 있네요 여러분. 아이 뭐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 왜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이리 시끄러운 것일까? 시끄아 <끄러> <웃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찾아야 돼. 빨리 문 부서져 있는 거야 이거. 어쨌든 코봉이 <웃음> 빨리 <웃음> 이 사태를 코보이가 <웃음>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어떻게 <어떡해>, 무서워? <웃음> 어 어떻게 <어떡해>. 괜찮아 아저씨? <웃음> 안 되겠어? 빨리! 아저씨가 얘기한 그 방으로 가야겠어! 방으로 가야겠어. 아, 정신 차리자, 고봉아! 고봉아 힘내! 참. 빨리 빨리 그 방으로 가! 야, 돼 눈을 봤어! 어굴로 보면 해. 안 돼! 아이, 얼굴 보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아, 빨리 찾아야 돼! 빨리, 빨리 그 방을 찾아야 돼! 아, 옷스란 소리지! 어, 여기 있나? 오, 위험해, 고봉아! 안 돼! 어, 뭐야,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네! SCP는! 자기 똑같은 어, 공구를 또 어, 죽이나 봐요. 너무 무서운 존재죠. 마이 도망가. 어디로 가야 돼? 자, 자, 지우치 우측... 아저씨 도와주세요, 아저씨.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 고모야. 무슨 일이니? 어, 오자 오군들내어 오지마, 오지마. 이뭘 던지는 거야? 지 오지 말라고.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마지막 방으로 가라고. 맞죠 아, 여러분 충격심도 아, 아, 아, 너무 무섭죠. 아, 빨리 빨리, 빨리 아, 마지막, 아, 방, 아, 마지막 방 마지막 아, 방으로 아, 많이 들어가라고. 아, 여기 과연 아, 어이방 아, 아, 무슨 방일까요 아, 여러분 아, 아, 저기다잘 아, 아,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있어. 여기서 끝. 공구리 쟤 들어. 너이 방이 무슨 방인 줄 알아? 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울의 방이다. 맞아요 여러분 거울의 방이었어요. 아, 자기 모습을 보고 어, 좀, 자기 몸을 좀, 찢어내는 좀, 그런 습관. 아, 습관입니다 깜빡아! 깜빡아! 깜빡아! 아 그래, 공구륙, 미안하다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어 어쨌든, 그렇군요 공구력은 자기의 모습을 것이야. 거울로 통해 고마. 비춰주면 자기를 고마. 직접 찢는다는 거죠 어? 어? 근데 이 아저씨 뭐죠? 어, 안 죽었네? 어, 살아계셨네요 <웃음> 나 사실 <웃음> 방탄복을 입고 죽은 척 하고 있었어 아이 진짜 겁쟁이 이 아저씨 대단... 진짜 너무한데? 아, 아저씨 아, 왜 저한테까지 죽은 척을 하세요? 아 그래야 네가나 대신 거울의방을갈거 아니니 아이 진짜 이 아저씨 진짜 오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너무 겁쟁이죠? 해결됐으니까 그걸로 됐어 뭐 커봉이가 아, 정말 아, 고생이 아, 많았네요 아, 여러분 잘다 커봉아 넌 오늘부터? SCP 특수 요원이다. 이렇게 네, 코봉이가 제가요? SCP 0 9 6을 제압하는 나, 순간입니다. 내가 특수 요원이 됐다. 그래서 코봉이는 아, SCP 특수 요원이 됐지요. 자, 다음에는 어떤 임무예요? 정말 코봉이의 능력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다음화는 어떤 SCP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제발 한 번만 제발 넌할수 있어 코봉아! 코봉이가 뭐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코봉이가 변비로 진짜, 똥을, <웃음> 똥을 <웃음> 싸고 있네요. 코봉이 <웃음> 하면 빠질 수 없는 방구신 너무 항상 귀여워요. 어! 날씨 코봉군! 지금 당장 SCP 본부로 와줄 수 있나? <웃음> 예? 아, 무슨 일인데 그래요? 지금 SCP-6789가 미쳐서 날뛰고 있네! 자 여러분! SCP-6789 맞습니다 사실 SCP-6789 사이렌 애들은 SCP 비공식 개체예요 근데 코몽월드에서는 재밌는 상황극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해요 하지만 <웃음> 여러분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이렌헤드편 보시지요좀 도와주게 코몽군 네 알겠습니다 저, 잠시만요 뭐뭐 뭐 하는 거야? 아이 더라 진짜 어? 뭐야! 지금 거기도 전쟁 중인가? 어? 에이, 지금 전쟁을 맞이한 <웃음> 집이다! 전쟁은 전쟁이네요 <웃음> 여러분 변교와의 전쟁 가자 코보이! 변신! 와 코보이가 변신해요 여러분 갑옷을 입어요 와 멋지다 어? 코수리가 나와있네 여러분 나는 인류의 희망이다 그랬다고! 아, 아이고! 참! <웃음> 이걸 바라보고 있는 코순이 똥다 똥을 싸! <웃음> 아이 왜 난리 벌어지하지게 그러니까, 난리 벌어질까요 코봉이는? 아저씨! 아저씨! 아... 아이 아이 숨차... 아... 아저씨와... 예... 드디어 코보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6789... 걔 어딨습니까? 어저 뒤편에 보여요! 저기 뒤편에! 뒤편에? 여러분! 어, 사이렐레드예요! 오 엄청 크다... 어떻게 무섭게 생겼어... 어떻게 코봉아 너에게 임무를 주마 도대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지. 맞아. 그걸 좀 알아. 나도 궁금해, 진짜 왜 그러는 건지. 인부다. 네, 알겠습니다. 코보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음. 코보이가. 가만두지 않겠다. 육사이는헤드의 비밀을 풀수 있을까요? 출동. 조심해, 음. 코보이. 가까이서 숨 크게 쉬지 말고. 자, 늦은 밤 군인들이 정찰을 가고 있습니다. 본문나와라 안개 때문에 6,7,8,9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다 오바 <웃음> 주변이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곧바로 불을 켜라 근처에 사이렌 헤드가 있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오바 조심하세요 아저씨들 맞아, 알겠다 위험해요 어 무섭다 여러분 친구 좀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 불을 좀 켜야겠는데 그 사이렌 헤드가 근처에 있는 건 아니겠지? <웃음>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진 느낌이 든다 살펴볼 테니 위급시 신호를 보내겠다 오바 알겠다. 조심해라. 어봐. 자, 이 근처에 분명히 쌓이는 헤드가 있다. 조용히 조심히 날 따라와. 알았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케이. 또 재미있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웃음> 싸늘하다. 싸늘하다. <웃음> 허허 <웃음> 저기 오른쪽. 허 <웃음> <웃음> 왼쪽. 허 <웃음> 아.. 조용히 좀해네가 제일 시끄러 <웃음> 시끄럽죠? 소멸에.. <웃음> 조심 히 따라와 <웃음> 조심히.. 조용히.. 조용히.. <웃음> 엄마! 엄마! <웃음> 아.. 빠아빠 조용히 좀 하라고 아좀 조용히 해 아저씨 아저씨가 더 시끄럽잖아요 자저 위에 사이렌헤드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시죠? 어? <웃음> 사이렌헤드다! 총을 쏴요! 쏴라! <웃음> <웃음> 자 이렇게 군인들이 사이렌헤드에게 총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어, 어. 과연 군인들은 무사할까요? 어. 오 사이렌 애드가! 어? 소리를 내서 군인들이아 어. 아니 어떻게 다 쓰러졌어요? 브린들이 쓰러질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무서운 어. 사이렌 애드네요. 청년스 진짜 무서운데? 안 되겠어. 조심스럽게 피해가야 돼. <웃음> SCP 6789 너무 무서운 거 같아. 맞아. 근데 여기 어디지 고봉아 조심해. 못 찾겠어 진짜. 제발. 어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나무인가? 뭐가 이렇게 길어 이거? 뭐야 얘 이거? <웃음> 야 <웃음> 사이렌헤드다! 사이렌이야! 사이렌헤드다! 얘는 뭐야! 다 죽여버리겠다! <웃음> 아 그만하세요! 아 그만하시라고! 기가 너무 아파요! <웃음> 아 진짜! 합중이가됩니다 <바축이가> 아. <웃음> <웃음> 시끄는줄 알았네. 여러분 합주이가 됩시다. 합이라고. 봐요. 얘기 좀해 보게. 사이렌네드가 조용해졌어요. 어? 내려와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얘기 합시다. 좀내려 봐요. <웃음> 웃기다, 빨리 빨리. 내려라고 내려와 또 내려와요. 사이렌네드가 어, 알았어. 자, 조만간게 변했죠? 괴는 거에 소리 지르면서. 네. 자, 이유를 들어봅시다. 빼고는 모두 다 거다. 뭐야? 다 죽여버리겠다. 아, 결국 그거야? 진짜요? 그래. 이 세상 모든 사람도요? 그래 이 세상 모든 동물도 큭. 그 아저씨 여자친구도 큭. <웃음> 여자친구. 여자친구. 어, 여자친구 생각을 좀해 봐. 뭐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 아, 아 없대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 그냥 없대요. 아, 있었었는데. 아니, 없어 그냥. 못 해. 이 사이렌에도 여자친구 있을까요? 다죽여버리겠다 아우 시끄럽다고 아저씨. 어, 감히 사이렌 헤드 나한테 되돌아! 얌어어와 코벅이가 더 뭘, 목소리가 뭐, 큰거 같아요. 뭐, 뭐지, 뭘, 나보다 더 크게 지르고 이런 얼굴에 코밖에 안 보이는 녀석이! 오? 어? 코벅이 그런 말하면 어? 안는데내 코가 어쩌고 어째 코벅이 화났다 어떡하지? 나 화났어 나코 화났어 진짜 화났다 대가리 스피커 달린 주제 <웃음> <웃음> <웃음> 대가리 스피커 달린 주제 <웃음> 네. <웃음> 대가리 스피커 달린 것들 여러분 표현이 아주 맛깔스러웠죠 대가리 코봉아 지금 마을에 사이렌 헤드들이 출몰했어 자 이렇게 마을에 <웃음> 사이렌 헤드들이 <웃음> 출몰을 했습니다 코봉이가 화난 코봉이, 코봉이 <웃음> 어떻게 처치할까요? 이 스피커들아 싸이런 헤드보다 목소리가 더큰 코봉이가 가만히 사이런 헤드들을 하나 하나 다 치우고 있네요. 오른 작작 크다. 뭐야 이게? 어... 어... 작다? 크다! 아이고 크다! 크지 역시 코봉이야. 너의 의력대 너의, 너의 대신에 사이런 헤드들을 다 죽다니. 우리 코봉이는 아... 역시 인류의 아... 맞아요. 우리 코봉이는 인류의 희망이에요. 아, 뭐... 야 아, 아고 또 넘어졌네. 코봉아 어... 괜찮아? 참 미워할 네, 수 없는 코봉이죠 여러분? 아이씨. 목소리가 아프대요 괜찮아요 목이 다 쉬었어요 코봉아, 목소리 왜 그러니? <웃음> 저, 저 대가리들 때문에 목소리... <웃음> 어쨌든 코봉아 너무 고맙다 너 때문에 이 세상을 구하게 됐어 역시 아, 코봉이죠 여러분 어, 역시 <웃음> 세상을 구하든 말든 아이, 힘들어 죽겠다 코봉아 다음에도 부탁한다 고마워, 진짜 아저씨 아, 또 아, 부탁한다고요? 아이고, 고봉이 최고. 코봉이 옆에 가마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사이렌레드 편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 SCP는 어떤 SCP가 나올까요? SCP 173. 와, 제가 좋아하는 어, 땅콩입니다. 땅콩 녀석이 위험한 녀석이지. 자기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뒤로 와 목을 꺾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식물체야. 맞아요 공구름만큼 아, 무서운 약점, 존재죠 고민이야.. 고민이야.. 고민이야. 아. 어이 깁씨.. 땅콩이 눈을 계속 쳐다보라고.. 지금 청소부 아, 아저씨들이 몸이야. 땅콩이 똥을 아이, 치우고 뭔데. 있어요 아이 너무 간지러워.. 어 안돼! 눈, 어. 눈 감으면 안돼 아저씨! 눈 감으면 안 되지 고. 아. 아, 아.. 뭐야 죽였잖아! 안돼.. 나는 절대 눈 감지 않을거야! 맞아요.. 아.. 아, 아. 안돼.. 안돼.. 내 눈이 왜 이러지? 어?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저것 봐. 역시, 저것 봐. 역시, 역시 죄수들을, 죄수들을 죽이고, 죽이고 있잖아. 이걸 청소로안할 수도 단숨에 안 목을 그렇지. 꺾어버리는 땅콩이 어? 정말 어? 위협적인 존재지요 자. 안다, 안다, 안다. 우리 음, 코보이가 드디어 해결하러 연구소로 아, 오게 됩니다. 맛있다. 음. 근데 뭘 와, 먹고 있는 거죠? 진짜 맛있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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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싸움을 해보자! 네? 갑자기 왜 눈싸움이에요? 가위 달려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눈싸움은 뭐하는 거야 도대체? 고봉아 중요한 일이라 그래 자 아저씨 랑 눈싸움 해보자 알았어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시~~작! 자 드디어! 응? 고봉이요 아저씨 네. 눈싸움이 시작됩니다 10분 뒤 하하하하하하 <웃음> 고복이 어, 어, 어, 어, 어, 어. 잘하는.. 둘이 눈싸움으로 눈물까지 흘리고 있어요 어, 아저씨.. <웃음> 저 이거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 <웃음> 어.. 저, 잘하는데 저 아저씨? 30분 뒤와 30분 <웃음> 뒤 <뒤에>? 고복아 <거봉아, 웃음> 어.. 우리 결판이 안날것 같으니? 우리 동시에 하나 둘셋 하면 눈을 풀자 진짜죠? 아 알았어요 자 과연.. 아, 시작할게 자 과연 어, 하나 둘셋 에이, 에이 뭐야! 또왜 눈앞 풀어! 그러나 아저씨는 왜아풀요 폭한 거보이 같았냐고 폭한 아저씨 같았냐고 <웃음> 음. <웃음> 저기 청소 시간인데요? <웃음> <웃음> 와저 아저씨 아니었으면 둘이 난리날뻔 했겠어요 <웃음> 죽을 뻔했네 <웃음> <웃음> 아우 나 죽을 뻔했잖아 아유 아저씨! 아이 눈알 빠질 뻔했잖아요 <웃음> <웃음> 거봉아 역시 너는 이 인류의 미래야 이 일은 너밖에 해낼 수가 없겠구나 <웃음> 그렇죠 아, 땅콩이를 아니, 잃을 네, 수 있는 건 눈싸움 차단 수밖에 없겠죠? 이 굉장히 위험하단다 어, SCP-173 땅콩이는 공부륙과 다르게 절대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173 일명 땅콩의 약점이 무엇인지 네가꼭알아봐야 한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고봉이 화이팅! 눈을 깜빡이고 싶을 경우 서로 타이밍을 맞춰서 겹치지 않게 눈을 깜빡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로가. 마음에 준비하시고 안으로어가십시오 네! 출동! 아, 구독자분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땅콩이, 어, 땅콩이 찬찬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을 아, 뜨고 아, 다시 한쪽 눈을 아, 감고 또 아, 아, 왼쪽 눈을 아, 아, 아, 아, 아, 떴다가 다시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떴다가 오른쪽 눈을 감고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진짜 몰랐을까요? 아이고 여러분 소중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빨리 좀 하세요 아저씨! 청소를 해요! 어, 아 진짜 어, 땅콩이 어, 눈 쳐다보면서 오래 버티는 거 쉽지 어, 않을 텐데! 포봉아, 미안한데 나 눈이 아파서 그러는데 잠깐 눈 주고 가볼게! 네? 어... 아저씨 저도 아파요! 어 코봉아! 내가 쳐다보고 있을게! 네! 됐어요 아저씨! 어 그래! 우리 코봉이 잘하고 있어! 코봉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아우 시끄러 아저씨 아저씨 진짜 얄미없죠 아저 저 뒤에서 뭐? 저 응원만 하고 있고 음, 뭐하는 거야 진짜 눈을 떼선 안돼 음. 아 맞다 어이. 음 눈을 떼서 안돼 고봉이 위험할 뻔했어 너 어, 어. 큰일 날 뻔했네 어? 어 이런 뭐죠 어, 뭐야 어, 왜 정전이지 어? 어. 나도 모르겠다 고봉아 눈을 떼서는 안 돼. 오, 아저씨 어떻게요? 어, 정전 그래, 때문에 당황한 아저씨가 아니. 눈을 감아서 고모아, 그만 듣게 됐어요. 마. 당황하지 말고 계속 눈을 보고 있었다. 거의 눈을 보고 있으란 말이야. 아까 아저씨랑 같이 눈싸움했다고 기억나지? 조금만 버텨. 버티면 돼. 군부대가 올 때까지 조금만 버텨라, 고모가. 발이 쉽지. 그게 어떻게? 지는 뒤에 있으면서. 아 어떻게? 어, 눈 감고 싶어. 어, 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모가 절대 눈을 감아서는 안 돼. 아안될것 같아요 여 어떡해 큰일 빠져요. 났어 안돼 그럼 안돼저 <놀람> 어, 어, 아저씨 도 죽었어 <웃음> 어떡해 여러분 위험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여기서 어저 뭐야 아이 잠깐만 아나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자 여기서 보시면 코봉이가 참 유행에 앞서간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똥 밟았네 <놀람> 코봉이가 쇠로 먼저, 쇠로 똥 먼저 똥 밟았네 <놀람> 코봉아 축하한다 로또 뭐? 사려 <웃음> 아이 조용하세요 위에서 진짜 아 그러잖아 어떡하지 아하 어 막다른 길 도로상 갈 데가 없어 코목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에이. 어? 어 어떡하지이번에누이 아니라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아 재채기 어? 어? 콧간질어 어? 어떡하지? 안돼! 어? 떻게 어? 어떡해 아, 어? 아, 오지마 진짜 오지마 오지마! 안돼! 안돼! 아이 <웃음>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니, 여기서 방구를 끼면 어고해 코봉아 그런데 진, 땅콩이 진, 반응이 진, 웃겨요 아이 아, 시점에서 저기 아.. 씨아 음? 냄새.. 아.. 네? 아 <웃음> 어 뭐야? 말을 할거 아니야? <웃음> <안 했어요. 웃음> 여러분 땅콩이 목소리 처음 들으셨죠? 아, 아이, 저기요 잠깐만요 고봉고봉이는 피해다니고 피해 있어요 아, 땅콩이가 아, 여러분 제가 아까 엄마좀고 좀.. 아 고구마 방구구나 수도한이 아이고 고구냄새가.. 아, 아니 얘기 좀 여러분, 어, 이 점은 야, 너무 야,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러분여하다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목소리> 야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어 오징어, 오징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 여기 징어오어 오징어, 오징어, 오면어어어오어오어 오징어, 오징어, 이징어 오징어, 오징 s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오오 감염들 잘켰다! 땅코무다아 역시 코봉이! 넌 SCP의 미래야! 맞습니다! 온세상이 방구쟁이 거, 코봉이는 거, SCP의 미래죠! 하하! <웃음> 나름 코봉이의 방구가 SCP에게 먹힌다는 거 그런 설정을 잡아봤는데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자! 다음 SCP! 우와! 682! 아저씨! 아저씨! 저 왔어요! 어허허허 <웃음> 아 코봉구 오랜만이세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제 코봉이는 아, 든든한 씨? SCP 재단의 특수요원이죠 멋있다 우와 계단왜실와 <웃음> 와. 연구소가 더 커지고 멋있 와, 멋있어졌어요 와, 여러분 진짜 놀다 <웃음> 아저씨 자리는 어디에요? <웃음> 내자여는있어기와 근데 아저씨 이렇게 좋은 연구소 그 다음에 아저씨 오빠봐 우와 옷이 진짜 진짜 멋지다. 멋지긴 하죠, ]까요? 여러분. <웃음> 사람은 말이지 어, 노력, 이땀, 요건 배신하진 않나봐. <웃음> 아, 회장님께서 나에게 이게 승진도 해주시고 이런 좋은 회식까지 주시네. <웃음> 근데 아저씨, 음, 어, 고봉군. <웃음> 아, 진짜, 솔직히 좀 죄송한데요. 어, 뭐가? 아니 까르고 계속 그 여태까지 저 SCP 거다 처리한 거 제가 한 거잖아요 제주는 거부물이고 돈은 주인이 갖고 가나 아하, 이거 다 고봉이가 다 해결한 거잖아요 섭섭해요 섭섭해요 진짜 <웃음> 고봉군 이 아저씨가 누군가 우리 고봉 이서 아저씨가 준비한 게 있어 아저씨만의 선물 와 좋다 뭔데요 뭔데요 그건 바로 네 나야 와.. 답없다.. <웃음> 답없다 이 아저씨 진짜 그러면 코 고마워 농담 그렇죠! 선물 뭔데요? 어! 선물은 아저씨가 일주일 동안 네 코를 파주마! <웃음> <웃음> 여러분 진짜 한대 때릴까 이 아저씨? 우와, 사이코 맞네 이 아저씨 얘 <웃음> 예, 정신이 어, 없네 이 아저씨 진짜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저씨가 너한테 기니 할 말이 뭐냐면 68이라고 하는 절대 죽지 않는 케테르 등급의 파충류인데 맞습니다 자꾸 연구소 사람들과 기동특무부대를 죽여서 통제불가로 하루빨리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음.. 제거라니 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유클리드 등급의 SCP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까 하는데 이번에도 네가 실험을 할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해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누구부터 하면 되는데요 아저씨? 어.. 일단 SCP 096 기억나지? 그 친구를 처음 실험해볼까 해아 그래요? 어 096이랑 여러 분6 8장 실험을 해본대요 와..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우와 엄청 크다! 와! 저 친구가 바로 SCP-68이라네 우와 진짜 크다! <목소리> <목소리> 우와 성질도 사납고! 와 몸집이 엄청 크다! 그리고 입냄새 엄청나!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뭐야 <목소리> 코봉아! <코모가. 입냄새가 나지. 목소리> 쟤 화나잖아! 야야! 야 68아! 너되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잘싼똥 같아! 뭐야! 육팔이 <두각한> 화났어요, 여러분. 자첫 자, 네. 번째 실험. 야, 이따 봐. 자 과연 육팔이 woo… 대공구 어떤 네. 결과가 나올까요? 첫 번째 실험은 공구야 기억나지? 네 기억나요. 하자. <웃음> 어떻지낸나 궁금하네. 잘 지냈겠지. 어, 반가워. 반갑다 가워반공구 얘또 울어요 여러분 오랜만이야 너그때부터 지금이 훨씬 더 더럽게 못생겼어 <웃음> 너 진짜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아이고 우담이 코봉아 자극하지 고풍아. 마 다름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슨 실험을 할 건데 그냥 네가 느끼는 대로 반응해 주면 돼 알았지? 으, 알았어.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아저씨,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해볼까요? 그래 기대가 되는 건 과연 가운데 보호벽이 써. 여러분 없어집니다. 네, 자고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열어라. 무슨 물을 연다는 거예 도대체? 저 과연 에? 결과는? 에? 왜 그러죠, 여러분? 어, 아저씨, 뭔가 반응이 오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거죠? 글쎄요, 나도 이런 반응 처음이야. 흥미롭군. 계속 지켜보자고. 2 7시간후 여러분 계속 소리만 지르고 <목소리>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이거 돼, 이거. 아유, 실험도 거 같아요. 결국 096의 아, 실험 결과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갔네요. 너도 알지? 아, 알죠, 땅콩이. 아, 꼭 자, 이번에는 173 땅콩이와 자, 682의 실험입니다안녕나야 오랜만이다. 땅콩아. 어? 와! 냄새 나 아, 기억하네요. 아, 코봉이 어, 방국 기억하네. 땅콩이가 야, 자꾸 내말으면나방 깨버린다. 어? 아이고! 이제 보니까 <웃음> 방 <방구 형. 웃음> 형이래요, <웃음> 여러분. <웃음> 방구가 무섭긴 무서운가봐요. 무서운 문이 열리면은 그냥 쭉 찾아보고 있으면 돼. 알았지? 어 알았어요. 그럼 문 열어볼까? 네. 문자문 실험 시작합니다. 제발 제발. 육8이대 일칠삼. 어. 너 오늘 딱 걸렸어. 문 감게만해. 오 공부루까는 좀 다른 아. 반응이죠? 눈금 맞될것 같은데 누가 이나보자. 응. 음 고봉아. 네 아저씨. 이 점도 안끝날거같은데 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죠? 계속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있는 건가요? 육팔이 눈을 어떻게 서든지깜게 해볼게 어 진짜요? 어떻게 해 아저씨? 그렇죠 육팔이 눈을 감게 한 거면 어, 네! 땅콩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 뭐 하실라고요 아저씨? 뭐 하는 거죠 지금? 간다! 옛! 아 뭐야? <웃음> 어, 아육팔이 눈에다가 여러분 어, 뭐 어, 눈덩이를 어, 던지네요 어, 저 아저씨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저씨 왜 그래요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얘날에 야구선수 출신이었는데 어, 어떻게 이게 눈을 깜빡이 잘수 있는거지? 아저씨 정신차려야 그하세요와육파에도 대단하죠? 눈을 깜빡이도 안와 여러분 아저씨는 눈을 정확히 못 맞췄잖아요 제가 잘 맞춰볼게요 아이고그또 못하셔 이번엔 자, 코보이가 도전합니다 육파리아 눈에... 간다 과연 눈을 깜게 할수 있을까요? 어? 이상하다 아.. 야.. 어라? 어, 야. 야. 야.. 야.. 야.. 뭐.. 야. 뭐 그래? 야 어, 고마워, 고마워. 뭐야? 고봉! 나봐야! 이재아! 고봉 그럼 뭐 제발 하라고! 코봉이가 코봉이가 아, 더 화가 났어요 근데, 아, 그래서 나. 결과도 이, 안 나왔어요 딸 거기도 실패했죠 s c p 999야 상대방을 간지럼을 피어서 곧 죽게 만들지 사실, scp 간지름을 죽게 만들지. 사실 여러분 s c p 999는 간지럼을 통해서 뭐지, 행복하게 뭐지, 만드는 뭐지, 그런 SCP인데요 <웃음> 코봉월드에서는 상황극상 그냥 죽이는 오, 걸로 만들어봤어요 안녕! 구구구야! 아! 귀엽다! 거벅이... 귀여워! 근데 야! 너 되게 맛있게 생겼다! <웃음> 내가 좋아하는 마이구미 오렌지 맛 닮은 뭐야! 고봉아! 아, 그게! 이렇게, 이렇게 보야도너 나한테 간지럼 당하면 너 죽고 싶을걸? 와 무섭죠 야, 구구야, 여러분! 됐고. 약간 저런 그 만드는 거 약간 무섭기도 해요? 그 상대 그냥 막간지해서막 죽게 해봐! 막. 알았지? 그럼 문을 열까 고봉아? 네! 문 열자! 자. <매> 왜 이거 뭐야 이조만한건 아, 어? 너 이제 죽어서 나한테 뭐뭐 어어 어, 어, 어, 어, 이래 어간지러 어, 어, 어, 어, <웃음> 행복해져 일단아 간지러운가봐요 아빠에서 나와 아빠에서아빠서나오래요 <웃음> <목소리> 여러분들은 간지럼 잘 타시나요? 간지러... 저는 진짜 간지럼 못 참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아, <그냥> 좀... <웃음> 진짜 힘든가봐요. 아발 뭐가지? 아! 뭐가지? 꼬리. <목소리> 야! 어 화냈다. 하지 말라고 이. 아이고빗기라고 이. 이거 방탄 껍질이야 이. <웃음> 자 <웃음> 여러분! 원래 보0면은6 8이는9 9에게 쌍욕을 퍼부었다! 보이시죠? 예 네.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어, 만들어본 장면입니다 시, 네, 아저씨 이거 도대체 어, 방법이 없는 걸까? 아저씨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6 8이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코벅이 니가? 아 그럼 안돼! 아주 위험하단 말이야! 어떻게 해,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 빨리 안으로 들어 보내주세요. 제가 해결해 볼게요. 과연 그럼... 코봉이는 잘 해결할 어, 수 있을까요? 뭐 자, 빨리 문 열어 주세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자, 꼭 성공하기 바래. 들어가. 안녕, 육8이 과연 육8이와잘 소통을 할수 있을까요? 아유 겁을 상실했구나, 죽여주마. 아 사실 너랑 대화 좀 하려고 왔어 무슨 대화일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업을 했으면 네가 이렇게 아팠겠니? 아 어, 역시 육팔의 어? 마음을 나눠주는 코봉이 실업을 어? 얼마나 많이 했길래 네 몸에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났 맞아요 육팔이는 상처를 너 진짜 불쌍 온몸에 상처뿐인 <웃음> 그런 아, SCP에요 아, 아, 아. 불쌍해 내가 죽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나를 죽이려고 실험만 했었지 맞아요 어. 그런데 코봉이 너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 네가 실험 안 당하고 네가 편히 살수 있는 곳으로 내가 꼭 안내해줄게 오히려 코봉이는 6 8리가 가여워서 편하게 살수 있는 멋있어. 곳으로 안내하려고 해요 있어. 갈수 있다면 자 그곳은 나도 어디일까요 나도 여러분 좋아, 좋아. 그럼 우리 사나이 대 사나이로 각서 쓰자! <웃음> 이 사람은 각서를 오늘부터 쓴대요. 오늘부터 지구에서 사라져준다. 사라져준대요. 2 1년 <웃음> <2021년. 웃음> 땡땡월 땡땡일. 자! 앞발로 찍어! <웃음> 앞발로 도장을 꽁. <웃음> SCP-682 널 우주로 보내주마. 682야! 우주로 보내준대요! 682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데 코봉아 어나 언제 가는 거야? 언제 가냐면 어? 지금 지금 어? 가는 거야 여, 안녕, 안녕 야 안녕 잘 살아야 해 이렇게 코봉이는 681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하 <웃음> 좀 내용이 아, 상황극 자체가 좀 재밌게 <웃음> 보어봤는데 여러분 즐거우셨죠? 하지만 좀 약간 슬픈 것도 있었어요 역시 코봉이는 감성이 풍부한 아이예요 역시 자 이번 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 SCP 166 s e c u r 니다 누구세요? 전 이번 경례실 담당 요원 씨 대신 임무를 맡게 된최 박사라고 해요. 어, 사실 이번 임무는 남성이 맡기엔 매우 불리한 미션이라서 무조건 코봉 씨에게 맡게 한다고 당부당부 당부 당부 당부 당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박사님이셨구나. 아 <웃음> 아유 아저씨 또 너무 말아그 그렇게 하시가 아이고 어쨌든 예 임무가 뭐예요?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그 임무는 바로 코봉 이... 이... 씨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에 빠져보지 아, 않는 사랑이... 거지요? 아이 뭐야 코스이다니고 아이 사랑 당연히 빠져봤죠 사랑은 주는 거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코봉아 그게 아니라고 알았지 않는 너너너너 이번 이번에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요 맞아! 아우 알겠어요 좀 소리 지르세요 어쨌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 우선 연구소로 와주시겠어요? 자 드디어 코봉이가 네, SCP주 가장 예쁜 SCP-166 서큐버스를 만나러 연구소로 ]까요?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코봉씨 많이 기다렸어요 이번 생물체는 s c p 1영6이라고 하는 아 이쁘다 모습을 이쁘다, 한 이쁘다 이쁘다 아주 이쁘다. 위험한 생물체예요 요망한 것이죠 네?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남성들은 이 이쁘게 생긴 106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사랑에 빠져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죠 맞아요 저도 요새 계속 106 보면서, 보면서 컨트롤이 안 돼요 사인에 이르기까지 한답니다 정말 예쁘게 생긴 인력역의 모습 <웃음> 짜증나 아 진짜 이렇게 예쁘게 생긴... 뭐야 <웃음> 자, 뭐야 박사님이 거예요. 더 짜증나 <웃음> 어쨌든 우리 코봉 씨는 나이가 어리고 연애에 대한 경험도 없으니 이번 임무에 대해서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임무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한지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봉씨 자, 이제 166의 드디어 SCP-166의 모습이, 모습이 보입니다 심장거린다던가 다가가고 싶다던가 뽀뽀로 음, 하고 싶다던가 사랑에 빠지고 싶다던가 뭔가 변화가 느껴진다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아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그러세요? 자, 코봉씨 자,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보실까요? 오! 저 머릿결 안 돼! 새하얀 피부 코포안 돼! 애웅도 같은 입술에 어떡한 콧날 빠지면 안 돼! 사슴 같은 눈방울 안 돼! 오. 제스탈 아니에요? 스타일이 <웃음> <웃음> 아니라고? 예! 제스탈 아니에요 코포기 아, 스타일 아, 아니래요 아, 여러분 저 금발머리 보세요 다행이다 아, 뭐해 저기 자기가 러시아 여자도 아니고 진짜 <웃음> 진짜 제스탈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오, 와 최적화 돼있다 이번 임무에 최적화 돼있죠? 어, 그럼 <웃음> 저는 어때요? 퀘스타라 아니에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박사님도 구멍 스타 아니래요 일단 저를 따라오세요 저 박사님 좀 네, 약간 알겠습니다. 허당이에요 허당 그쵸? 자 과연 <웃음> SCP-166과의 첫 만남 <웃음> 어떻게 될까요? 클레프 박사와 무슨 사이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오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 정보를 꼭 알아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왜 <목소리> 이렇게 아, 정말 전 별로고? 별로라고요! 아이고 몇 번을 얘기해 진짜 몇 번을 얘기해 아이고 답답하다 저기1 6 6가1 6 6가166 이쁘죠 잖여러어왜 그러지? 지금 기도중인가 안보이니? 아지어지어아 어, 맞다 1 6 6에게 여러분 종교가 있었어요 지금 SCP 166은 수녀원에서 자란 경험이 있어서 기도 중에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돼요 어? 아. 알겠습니다 자극하면 안 된다고 코봉아 참 감사합니다 아 <웃음> 아까 내가 화를 내서 미안 방거넌 누구니? 아 어, 안녕 난 코봉이라고 하는데 오, 커봉이? 어 코봉이 반갑다 그때 뭐 하나 물어볼 거 있어 너 혹시 알투클레프 박사라는 사람 알고 있니? 알고 있나? 음. 어, 왜 그러지? 잘 모르겠는데? 어, 시치미 떼지 아, 그래, 말고! 그래. 왜 그래! 친구 어, <웃음> 너구멍이라 그랬지? 어? 너? 진짜 코 귀엽게 생겼어? 어, 이거 알아보긴 하네. <웃음> <웃음> 아내 코? 나도 어, 알아. 아 근데 야, 너 이름 뭐야, 일용유가? 어, 정식으로 소개할게. 내 이름은 서큐버스라고 해. 서큐버스? 마을버스랑 무슨 관계야 그게 뭐야! 어, 너 진짜... <웃음> 그 지금 마리아 방구야. 그니까 방구, 그게 말이야 방구야. 내가 제일 잘기는 거고. 야야야 야, 여기서 안 돼. 머리 더어지겠다야 근데 진짜 너그 알토클래프 박사님이나 무슨 관계인지 얘기 안 해줄 거야? 어, 내가 됐다고 몇번 얘기해.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진짜 자꾸 나 화나게 하면 내내 사랑 썬이입로 녹여버린 띠아 과연 코북이 파는 어? 야 서키보스 너 김치찌개 먹었니? <웃음> 뭐야? 어? 아니 아니. <웃음> 아, 그럼 된장찌개 먹었구나. 아이야 <웃음> 그래 너 진짜. 네내눈 어? 내 봐봐. 내눈 어때? 어네 아, 눈? 어두 개야. <웃음> 아니, 아니 그게 뭐야? <웃음> 내 다리 봐. 이축 뻗은 다리 보고 뭐가 뭐가 안 느껴져? 어니 네 다리 <웃음> 두 개야. 아니야 아, 아니아 진짜 코봉이 하나도 안 통하네 여러분. 머리 깨진 거 없어. 어니 네 머릿결 어 된장국 같아. 어.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 이쯤 되면 석규봇은 화나겠죠 여러분?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봐봐요 저 화나잖아요 저거. 물어볼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머리박 머리박 안돼 머리 아파. 진짜 돌머리다 아 진짜 너 그만해 그만해 고보스 저 그만 자극하고 밖으로 빨리 나오세요 그래 고보스 빨리 나와 야, 너 위험해 줘 빨리 나와 아니, 쟤 너무 무섭다 아 박사님 어, 제 서큐버스 왜 저런데요? 쟤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거예요 서큐버스는 안정을 찾으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 저벽 괜찮을까요? 아니 제 머리가 그렇게 단단데투타님학금도 <웃음> 아니고 저벽 비싸보이는데 코봉 씨 여러분 이게 그 바로 코봉의 매력이 아닐까 어, 생각합니다 어, 그쵸? 올라요. 네 알겠습니다 호! <웃음> <웃음> 사님 지금 당장 수녀 원장님 만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빨리 어? 그럼 코봉 씨? 지금 당장 서큐버스와 함께 수녀 원장님을 만나러 가고 수녀 원장님을 네, 만나러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어? 그 수녀 원장님 어디 계실까요? 아~~ 어... 어 정말 성스러운 곳이군요 어... 여러분 어... 어... 어... 어? 뭐지 이 성스러운 노래는? 와 이곳은 정말 너무 성스럽다 어 근데 어디 계세요 어, 원장님? 원장님? 어디 계신 걸까요? 수녀님 어디 계세요? <웃음> <웃음> 이게 어 이게 무슨 소리죠? <웃음> 이게 무슨 소리지? <웃음> 아 어디 계세요, 원장님? <웃음> <웃음> 아, <웃음> 어, <원장님이 웃음> 여러분? 물속을 봐주세요. 원장님, 원장님 여러분 물 속에서 나오고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아니, 수녀장님 물 속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제 죄를 씻고 있었지요. 우리 고봉 씨도 죄를 씻으시겠습니까? 아주 산뜻한 적, 등장이네요. 아하하 하 미안하다 꼬봉이가 불... 아, 불... 아이 장난 그만 치시고요. 그러저나 그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야 서큐버스, 야 얘기해봐 너왜 오자고 한 거야? 어 원장님, 전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을수없 과연 서큐버스 뭐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정말요 아가? 이 원장에게 어려? 저 원장님 잠시만 저 뒤에서 어? 좀 얘기 좀 근데 무슨 얘기 하려는 고 어, 거죠? 그래. 어, 어 이상한데 수상한데? 녀석이 저희 아버지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토크래퍼 <목소리> 박사가 아빠래요? 어 여러분 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은 너의 능력을 사용하거라 제 능력이요? 어 정말 사용해도 될까요? 괜찮으니 너의 능력을 사용해 알았지? 대, 아니 알겠습니다. 진짜 무슨 능력일까요 여러분? 아 어디 가세요 또? <웃음> 또 들어가세요? 어 잠수 진짜 잘 고벅아. 하신다 왜요? 아... 어... 뭐죠? 그 능력은 바로! 어, 어 와... 고봉아 미친다! 안돼 안돼! 정신, 너, 정신 너 정신 차려야 너,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마치, 너 아까부터 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지? 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러분 석기부에 치명적인 매력이 바로 저거했어요 어, 나한테 관심 있잖아 맞지? 어 아니야 왜 저래! 고봉아? 음. 아... 와와 진짜 미치겠다 안돼 코봉아 거기 빨리 꼬봉이 빠져나와 정신차려 코이아 근데 석겨버스 아. 지금 봐도 꼬봉이, 꼬봉이.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 <웃음> 여러분 인정 여러분 인정? 어 인정? 코봉이다아 근데 코봉이는 어디를 가 그런 걸까요? 꼬봉이. 어 오지마 자 무서워 왜 그래 나한테 넌 나한테 벗어날 수 없어 이리와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 펌펌펌펌 어렇게 뻔뻔스럽게 나한테 지금 전화를 할 수가 있어. 그 나한테 경찰에 신고했잖아. 맞아. 왜 나한테 전화한 거니? 왜? 이분한 경찰에 신고하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아, 얀델 편이 아... 궁금하시면 아, 꼭 찾아서 아, 봐주세요. 아, 아, 재밌습니다. 아, 뭔데? 빨리 얘기해봐. 뭔데? 뭐냐고? 아우, 좀다고치지 말고 좀 얘기 좀 해. 잘 들어봐봐. 사실 그서큐포스라는 여자가 있는데 미... 서, 서, 설마? 하게 설마 고보이가 서큐포스와 아, 아? 얀델 애를? 그런데 걔가 왜? 그런데 걔가 자꾸 <웃음> 내가 너무 코가 섹시하고 나랑 만나고 싶다고 그러네. 와, 얀데리 화나겠다 어? 화나겠어. 좋다고? 어, 나랑 사귀자. 뭐? 어? 나랑 사귀자고? 어때? 나랑 결혼까지 하자고 그러네. 뭐? 어디야? 여러분 얀데레 화났어요. 찍을 개인적으로 얀데레가 쓸지 서큐방이 쓸지 모르겠지만 아 기대됩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웃음> 난 역시 머리가 좋아. 역시 <웃음> 대단한 거봉이죠. 이렇게 서큐버서 얀데레가 만났습니다. 다면서너 그거 아 여자들의 질투심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 지금 어디서 굴러먹다 오네니? 코봉이는 나 없이 못 산다는 애야 와 썩큐버스도 무섭다 그리고 넌몇살대데 반말하니? 나 일명 양대래야 어디서 까불어 어? 나 썩큐버스야 이게 진짜 와두 여자의 질투 과연 수큐버스야. 싸움의 수큐버스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수큐버스야.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목소리> 와 코봉이도 좋겠다 근데 코봉씨 무섭게 생긴 저 친구는 누구예요? 제 그냥 미소라는 여자예요 일명 얀데레 그런데 저 친구 왜 저기 있는 거죠? <웃음> 그냥 보시면 알아요 <웃음> 아직도 <웃음> 싸우고 <웃음> 있네요 <웃음> 과연 결과는? <웃음> 1년 뒤? 1년 뒤에 왜? 음... 차트가 어디더라 어, 어? 어머 뭐야 근데 y a 년째 싸째싸 있네. 있야 say, I'm going to eat this. I'm 대 o i n g to eat t h i 대단 m going to eat t 어 i s I'm going to e a 썩혀보요 연대가 코봉이를 두고 1년째 2년째 10년째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SCP 몰아보기 나름 대표하는 SCP들 모음을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아 코봉월드는 그래요 사실은 SCP들의 큰 성격도 있지만 코봉월드식으로 좀 성격을 좀 바꿔본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점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도 SCP 영상은 더욱더 더욱더 더 재밌게 많은 콜라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CP 영상을 많이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는 코봉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